나 이거는 사실 제2의 나라의 크리에이터 활동이 끝나고 나서 뭐 신청을 하는 게 이제 보이길래 일단은 신청을 했어요. 신청을 일단은 했는데 사실 어뭐 별로 뭐라 그래야 되지? 기대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아 되면 좋겠지? 라는 생각으로 할, 한 거라 어 제가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하다가 잊고 있었는데 사실 발표 날을 잊고 있다가 메일이 왔길래 봤는데 뽑혔다고 매일이온 거야? 그래서 뭐지? 처음에는 어? 뭐지 이거? 이거 PC기가? <웃음> 나 이거 새로운 사기 아니야? <웃음> 아 이래가지고 설마 이거 사기는 아니겠지? <웃음> 이게 뽑인데좀 아, 어, 되게 얼떨떨했어요. 이렇게 얼떨떨해서 음. 그래서 일단 또 발대식이 있다고 해서 이제 토요일날 다녀왔습니다. <웃음> 너무 회전이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, 이렇게 이제 펼치면 이렇게 있어요. 저 백을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. 보면 이게 휴대용 선풍기고, 네, 여기 이게 스티커 스티커 하고 이제 컵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. 저 이렇게 있었어. 이거, 이거 쿵야예요, 맞아, 쿵야예요, 쿵야, 쿵야거든요. 저게 네, 이렇게 이렇게거든요, 쿵야. <웃음> 쿠션이랑 여기 뒤에 이렇게 계란후라이가 있어요 계란후라이 <웃음>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이렇게 쿠션이랑 담요? 담요라 그래야 되나? 그렇게 같이 있는 애예요 콩야 이렇게 콩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음 아까 말한 건 이거 우산 초록 공룡인데 나는 노랑 공룡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 뭐 노랑 공룡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랜덤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산이 있어요 짠 어, 이렇게 우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컵 이렇게 세트로 얘는 다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있어서 이렇게 컵네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음, 이렇게 뭐 스티커 그리고 펜 이건 키링 공룡 노랑 공룡 키링 이게 파우치 아, 이게 안 보이는 안 보이 안 보이겠구나. 아, <웃음> 안 보이는데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.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렇게 노랑 공룡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노랑 공룡 안 같지 않아? 공룡 아닌 것 같아. <웃음> 그 다음에, 이 아까, 휴대용 선풍기. 뒤에 보이는 게 이게 그 비치 타월 같은 건데, 이, 이겁니다. 아까 맞추신 수건. 자, 이렇게 이게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인데, 어, 여기 캐리어 안에는 그런 상품들이 들어있었고요. 여기 보시면 옆에 이게 노란 박스들 보이죠? 이게 거기서 추첨을 해가지고, 몇 명한테만 나눠줬거든요. 거기에 어, 한 20분? 20분 오신 것 같아요. 20분 왔는데 그 20분 중에서 다섯 명을 뽑아서 뭘 줬냐면 액션캠이랑 폴라로이드 카메라랑 그 마지막 고프로 히어로? 그 고프로 히어로 히어로 맞나? 그거 고프로 나인? 그거, 그거를 줬거든요. 그 중에서 제가 또 하나 뽑혔습니다. 아나 갑자기 요즘 왜 이렇게 추천문이 좋지? 네버블 크리에이터도 뽑히고 이건 좀 이상한데? 그래가지고, 이렇게, 음, 상품은 이 정도랑 뭐, 다른 몇 가지 더 받아왔고, 이런 식으로 일단 담아온 것 같아요. 어, 일단은 이렇게 됐는데, 음, 좀, 소감을 말하자면, 뭐라 그래야 되지? 일단 좀, 아직 저한테는 좀, 딴 세계, <웃음> 딴 세계? 이야기 좀 같긴 했거든요. 어, 이걸, 이걸 통해서 제가, 어떻게 될지는 일단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는 하는데 음, 아직 지금 제유튜브랑 음, 방송이 조금 정체되어 있는 좀 상태다 보니까 저도 좀 분위기 새신경 여러 가지 해보고자 <웃음>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거기 에 있으신 다른 분들 얘기나 뭐 이렇게 관계자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거의 되게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. 되게 아.. 아 그렇구나.. <웃음> 뭐라 그래지좀좀 좀 나한테 많이 딴 세계 얘기 같더라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될수 있으려나? 어.. 이거 같이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이랑 좀 파티에서 좀 같이 게임도 해보고 싶고 그 외로도 뭐 다른 넷버블 음, 모바일 게임도 나오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